근데 이미 구경 천까지 풀어내기 때문에 하고 있어요. 하나는 훅과 하는데인데 슬타민 씨가 는 박주빈 파이팅 나이이팅요 그런 식으로 말뚝이 쭉 짚고 안에 다 모래여서 고양이들이 와서 똥을 쌌어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직접 나와서 모래를 뒤집어 보고 바꿔달라고 얘기해가지고 보고 위에는 비가 그냥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여기 앉아 계실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도 같이 얘기해가지고 비가림입 만났네. 굉정합 인정한...